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의정구입니다 지난 12월 6일 라이엇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 할수 있는 사이트 라이엇포즈를 공개합니다 라이엇게임즈의 첫 작품이자 전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치고 현재까지도 식지않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리그오블레전드는 엄청나게 거대한 ip를 구축한 게임 중 하나죠 최근에 라이엇게임즈 리그오블레전드 10주년에서 공개한 내용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를 한껏 활용한 rpg게임 카드게임 모바일게임 심지어는 마이너 장르인 격투게임과 시뮬레이션게임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게임들을 선보인과 더불어 매니아층이 가득한 구석까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전략을 펼치면서 동종업계의 기업들에게 적잖은 견제가 되었죠 던 적이 있었죠 이런 라이엇게임즈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라이엇포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활용하여 제작된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레이블 사로 큰 문제없이 라이엇게임즈의 허가만 떨어진다면 어느 게임에서나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서드파티들을 위해 새롭게 출범 한플랫폼 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라이엇포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라이어게임즈는 협업 요청이 들어오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검토 이후에 해당 개발사와 협업을 맺습니다 협업을 맺은 개발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이용하여 본인들이 제작하고 싶은대로 게임을 제작합니다 라이어게임즈는 여기에 본인들의 세계관을 잘 풀어내기 위해 개발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qa 현지화 음성대사 시장조사 홍보 등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을 서포트하여 협업을 맺은 개발사들이 게임 개발에만 치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완성된 게임은 PC, 콘솔,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라이어포즈에서 퍼블리싱을 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라이어게임즈는 이번 라이어 포즈가 본인들의 세계관을 넓히면서 유저들에게 더큰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정하는 게임들은 엔딩이 있는 싱글 위주의 게임을 퍼블리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무서운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개발사들도 리그오브레전드가 가진 ip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으며 더군다나 작은 규모의 개발사나 작품을 출시한 적이 없는 개발사라면 라이엇이 제공하는 ip와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받으며 이름값에 기대어 기대 이상의 성공을 쉽게 거둘 수 있으며 라이엇게임즈는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큰 인력과 자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드파티들이 본인들의 세계관을 알아서 더 넓혀주고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상호보완적 위윈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하나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이상적이면서도 상당히 매서운 방식의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단 한개만에 10년째 서비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게임은 매우 잘되고 있는 편이지만 원위트 원더라는 수식어가 붙을만큼 그전까진 후속작에 대한 어떤 소식도 루머도 거의 들려오지 않았죠 그러나 2019년 리그 오브 레전드 10주년에서 보여주었던 라이엇게임즈 의 게임들은 그동안 사람들의 염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을 놀래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항상 지적받는 엉성한 세계관과 설정을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에 대한 계획 도 공개하였죠 이렇듯이 라이엇게임즈라는 움츠리고 있던 거대한 거인은 2019년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라이엇포지에서도 이미 협업을 맺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들이 있으며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북미 최고의 게임 시장직인 더게임 어워드에서 새롭게 서드파티들이 개발한 게임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와 아직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 라이어게임즈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